지난주에 본대로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갇히게 되었어도 죄 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일을 다했습니다. 기도와 찬미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그런 효과를 드러내셨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매었던 착고가 풀어진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좋지 않게 대우했던 간수장에 그 자결하려던 것을 막아 원수의 생명일지라도 귀중히 여기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권위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북한 성교와 관련된 그런 뭐. 간증을 좀 들었는데, 북쪽에서, 지하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그, 그, 신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북쪽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뭐, 이제, 감옥이죠. 감옥, 감옥 속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지도급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질 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따로 한 사람이 그, 개별적으로 특별히 감독합니다. 그렇게 감독을 받는데, 이제, 그 감독하는 사람이, 그,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 이제, 감독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지성을 다해서 고쳐서, 기도하면서 고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이, 있다고 그런 고백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생명일지라도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공산당 원인데도 그 아주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일, 일을 해서 그런 권위를 드러낸. 간수장은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보고 그의 신성함을 인식하여 선생들아, 그러니까 주인들아 하며 그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족한 강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어서 구원을, 그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유럽 지경으로 와서 로마인까지 구원 이 되는 결과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 이렇게 빌리포 한감옥서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장의 가족들은 죄수였던 바울과 그 일행을 그 밤에 주님 대접하듯 하면서 깍듯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온다 해도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위경 속에서도 아주 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웃음> 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이 북한, 북한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이제 그 돈을 벌 뭐, 뭐 여자들 같은 건 거의 뭐, 뭐 팔려 가지고 인신매배 돼 가지고 중국의 장애인들이나 아주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려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뭐꽃제비라는 소리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잡혀 가지고 다시 잡혀 갖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기도 많이 한답니다 몇 번씩 그렇게 그런 식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탈북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그 그 그 중국의 그런 상황을 조금 북한보다 나은 상황을 보고서도 복음을 받고, 이제 자기의 구원은 이제 주님 앞에 받은 거니까,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해서, 이제 다시 자원에서 일부러 북송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자유를 한번 맛보고 다시 들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그 속에 그그 안에서 마땅히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들어간다. 이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 거기 들어가면 뭐 당장에 어떻게 될지 앞일을알수 없는데 특히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뭐 핍박이고 예, 거의, 뭐, 사, 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숨, 겨할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에, 이제, 다시, 그, 그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음. 아무튼, 아, 그런 태도를, 여기서, 바울과 신라는, 복음, 그, 옥중에서도 그런 태도를 분명히 보여서, 간수장에게 이런 결과를, 아, 음.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이 지나게 됐습니다. 간수장이 예수 믿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되니까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요. 그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아전들은 집정관들을 따라다니면서 죄인들을 잡던 관리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들이 지난밤에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저들이 애써 그 사건을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과 저들과 어떤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려 했다고 하는 것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난밤에 그 태형으로, 지난밤에 때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 정상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동적인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편승해서 임의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어 함부로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임의로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 아무튼 저들은 그렇게 아전을 보내서 간수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게 했습니다. 전날은 뭐 이제 그 난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다시 잡아들인 거잖아요. 로마의 풍속을 해치고 이상한, 그, 말을 전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말에 이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맞지 못해 이제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 그 다음날에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들은 아전을 보내어서 간수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게 했습니다. 상관이 보낸 아전을 통해 풀어주라는 말을 들은 간수는 아주 기뻐했을 것인데 지난밤에 그 엄청난 일도 경험했던 터라 그는 얼른 바울에게로 가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거죠. 바울은 간수의 이런 정갈에 대해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엄하게 그들의 불법을 책망한 뒤에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상관들의 불법하고 무례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서 아주 적법하게 그 처리하겠다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인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하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려고 내 보내려고 하느냐?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참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고통 가운데 얼른 그 깊은 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다면, 볼 것도 없이, 야, 이게 우리가 밤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하면, 뒤도, 뒤를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에서 나왔을 법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이 불이한 일 당한 것에 대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자존심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보면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아주 떳떳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로마의 일반법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그리토인으로서 활동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다시는 함부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리토인들을 함부로 다루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적법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인 루디아 가정과 개종자들의 앞으로의 신행의 일 등에서 이제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지난 간밤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간수장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그냥 이런 식으로 또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또 두들겨 맞고 풀어준다. 이미 이런 일을 당할 수 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와서 적법하게 풀어주라고, 사과를 하고 풀어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행동이고 아주, 아주 음. 지혜로운, 그리고 의연한 그런 행동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로마 시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의 로마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로마의 법법인데 바울이 주장한 그이 법은 기원전 그 509년 그러니까 그이 해수는 로마 공화정이 시작 이 때로부터 시작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거쳐 정착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 지역의 어느 곳에나 여행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본인의 그 동의하에서만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 생활도 하고, 뭐, 여러 생활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일들에서, 이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이 그, 제정된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 곤란한 문제에 닥치게 됐을 때,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각 구역의 총독이라도 로마 시민이 죽임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해서 고문을, 어,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형벌을 밖에 내어버려 둘수 없었고, 그 피고가 어느 때에라도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사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잡혔을 때, 그때도 황제에게 호소해가지고,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 로마 시민의 법이 굉장했던 법이죠. 그러니까 로마,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그 시민권의 권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인데, 아무튼,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웃음> 사도행전 22장, 또 25장, 26장, 27장, 28장 등에 보면, 이 법, 법, 어, 이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어, 나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도 받기 전에, 로마 사람인데, 태형을 당한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법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고문 당할 때 이전에, 고문 당할 때 이런 사실을 미리 왜 얘기하지 않았나? 태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서 그런 위기를 넘겼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는 바울이 이제 호소를 했어도 들을 상태가 아니었죠. 그 소요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들을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 국가법에 대한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하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국 그 국가론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지만 세상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물론 그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어길 때에는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 계시면서 타락한 가운데에서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살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은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세워진 위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과 디도서 3장 1절로 2절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일반의 그 세상 법으로 세워진 권세들도 굉장히 우리가 그리토인들이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 가지고 박해를 하면 우리가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이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그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막 아주 진노의 표현을 하는데, 그것 몰랐다고 나중에 사과하는 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보, 보면 돼. 일반의 그 권세자들, 뭐, 세상에서는 뭐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에서는 뭐, 임금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는 다 하나 같은 그런 위권세라고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이 왜 있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법이다. 일반의 법도 일반의 권세도 그런 거 알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위의 권세자들에게 말조심하고. <웃음> 북한에서, 권, 저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만, 그, 그 사람들도, 그, 이제, 김, 김일성 체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한 부분, 자기들에게 선물, 외적으로 선물을 주고, 그, 저기, 도움을 준 부분은, 그거는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진리와 생명을 받았다고, 이, 이 세상 권세자들은 그런 거 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받았다고 하고, 고백하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위권세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뭐, 조금 수틀리면 우리는 뭐, 위아래도 없잖아요. 말 함부로 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막 함부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리토인들은 진짜, 세 사람으로서의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돼. 위권세에 대해서. 음. 그거는 우리가 무슨 세상 가운데서 아부해가지고 뭐,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자로서 바르게 살도록,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 이제, 노예들도, 노예들도 얼마든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그, 노예들은 뭡니까? 월급을 받아요. 뭔, 뭐, 뭐, 무슨 인권을 그, 보장받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권화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그 성향이 아주 옛 사람의 그 반골적인 못된 성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되지도 않게 그냥 위권세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뭐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로마 그시저 신으로 섬기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로마의 그, 그 정치가, 박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 그거를 전 세계로 뿌리고 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권세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신제, 그, 일반 법을 지키면, 신자로서 잘 살고, 또, 다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그, 그, 그, 뭐야, 로마 캐토릭의 그 권세자들, 또 저기 세상의 그 권세자들한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 반 국가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기독교 강요도 쓰고, 뭐, 철로 욕정을 썼던 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맞아 죽어도 쓸데없이 오기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 그게 나오지만 그 절제해야죠 그리스도인들 절제하고. <웃음> 디도서 3장 1절로 2 절에도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고 어, 성도들한테 가르쳤고, 우리 우리는 진리를 쫓고 생명을 쫓는 사람들이 반국가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로마에 그 치세 하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세상 법을 그 근거로 해서 내가 얘기한 것은 자기 권리를 내세운 건 아니고요 신자 다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법을 무시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권능의 왕국 가운데 은혜 왕국의 백성으로서 존재. 그그 세상법을 어떻게 바로 써서 주의 나라를 진행시킬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물론 위권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다시 말해서 적법하게 세 사람으로서의 실질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신과 관련해서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무슨 변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형제들이 혹이라도 무고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괜히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그 주판을 튕기는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지 나한테 유익하게 하고 뭐더 따내려고 하고 뭐정부로부터뭘 받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자로서 진짜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해야죠. 이 국가 권세자들도 존중하고 해야죠. <웃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형제의 위로가 된다면 얼마든지 당할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10편 기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119편 67절 72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럼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 아까 기도할 때도 뭐 얘기했지만 고난을 타협 안 받으려고 타협하는 게 인상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그냥 편안하게 살 살아 보려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 고난을 넘어 있는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 그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가장 필요한, 그 영적인 그런, 그런, 피폐함을, 그, 느끼고 있는 건데, 그들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아. 아,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불신자들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요 그리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미 이제 저기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14장에 그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거 언제 어디든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고난 고난을 일부러 이제 그 고난주의자가 아닌데 고난은 필수 과목으로 아는 거지. 그, 이제,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 자체를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어, 주의자, 혹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어다 그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북한에서 그 고난받고 그 온갖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고 나와서 보험을 알고 깨닫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다시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그거 보통 일입니까? 이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그 고난을 자초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경제들을 네, 위한 고난을, 그, 결코, 그, 아주, 시, 싫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항변하는 것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자기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9절을 참조하세요. 본인이 뭐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물의 위험, 뭐, 동물, 동물의 위험, 온갖 위험을 겪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그의 이런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권이라는 것은 이런 데에서 생긴다. 그냥 누가 뭐 조금 주면 그냥 신앙도 다 팔아먹고 말이지. 그냥 타협을 하고. 그냥 이게 어디, 어떻게 오는 거는지 상관도 없고 4배만 채우면 좋다고. 그러고. 이게 신자로서 할 일이 아니야. 돈이, 어, 더러운 돈은 받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쓸 것들을 내 극한 가난 중에서도 내이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는. 그냥 고작 자기 그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지키려고 타협을 하고, 할 말도 못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자가. 예.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면 못견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주의 진리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냥, 그건 그냥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이 조직 하나 잘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 그것처럼 이상한 게어디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당당하게 그리도와 함께한 존재로서 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완성의 길로 나가기 그 위에서 행동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고작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가족이 잘되고 뭐 사업이 잘되고 그럴 수도 있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면,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 건강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아. 좀 어려움을 겪으면 죽는 줄 알아. 좀 가난해지면 죽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관심이 복음과 관련해갖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통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는지, 에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진짜 천국을 못 누리고 그 증거자로서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일하실 거예요, 진짜. 권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권위가 분요 그가 가난하든 뭐 상관없어요. 옥중에서도 권위가 있다니까요. 예. 죄수의 신분으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만, 뭐, 바, 바울도 그렇 그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그것으로 그리도인으로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자, 그리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조, 제자로서의 권위를 아주, 갇혔을 때에는, 풀려났을 때에도 아주 확실하게 보였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